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누바입니다. 네. 오늘의 책상 정리도 할겸 이것저것 좀 샀거든요. 그럼 이거 봐봐요. 짠! 이거 이케아에서... 아, 부스럭거리지마. 죽여드릴 거잖아. 이케아에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할인이 되냐면 박스가 이렇게 너덜너덜 해가지고 할인을 하는 거래요. 한쪽은 자석, 한쪽은 크로커 보드예요, 크로커 보드. 뜯어지네, 어차피. 아유, 이 밑에 망이 있어요, 이게. 펄업망이. 펄업망을 이렇게 밑에다 다는 건데 이거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왜 드라이브는 동봉스가 안돼 있는 거야? 손으로 돌리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서 이렇 밑에 이렇게 판테를 달아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못지를 못하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못지를 하니? 그래서 이렇게 꼬꼬핀. 한번 꼽아볼게요. 여러분. 아 아. 진나저 짜보고 있어. 피나. <웃음> 어 피나. 피나. 꼬꼬핀 조심하세요. 잠들 것 같아. 완전 숲속이 공즈예요, 공즈. 공주. 느낌만 먹 볼게요. 느낌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 아! 요즘 들어가네. 우렴 아. <웃음> <더 어려운. 웃음> 음! 아! 얘네들을 붙여봤어요.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여봤고 또 이것저것 꾸며야 돼요, 여기는. 콜라로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보... 보니. 가 미니 마우스가 됐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누이모찌. 아, 여러분 얘 자석인 거 알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푸우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웃음>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은 청소하기. 이렇게 써준 다음에 걱정 말고 이런 그냥 핀셋 갖다가 이렇게 딱 꼽아줘. 이렇게 너무 귀엽죠? 다구에서 보여드렸던 예쁜 푸 핀셋 이런 것도 그냥 아무데나 갖다 꼽아줘. 이렇게 해주고, 음, 뭘 해주지?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이것도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클립들이 있거든요. 얘는 만주들이 클립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나는 여기다 두고, 옆에. 어 이렇게 딱, 딱, 어, 귀여워. 잘 만져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미술 소품에서 구입한 미키 미니 어 핀셋입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꼽아줘요 일단 나중에 이렇게 메모를 할때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딱 꼽아줘야 되니까 일단 아무데나 이렇게 꼽아줍니다 얘는 디즈니랜드 그 알린 애들입니다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밑에 꼽쓰꼽쓰 이 알린은 이렇게 이게 덜렁덜렁 된 핀셋이 어? 쟤 방금 무슨 소리 났지? 부러지는 소리 났어? 그치? 뭐가 또 무슨 소리였지? 진짜 우당탕탕 떨어지기만 해 진짜 다 부셔버릴 거야 <웃음>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거를 어디다 붙이까 했는데 딱 자리가 났네 팝업 스티커예요 이게 뭐냐면 팝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나봐요 여러분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팝업처럼 이렇게 설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갔어? 스티커 어디 갔어? 스티커 어디 갔어? 아 스틱이 어디 갔어? 시간이 없대구요 찾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네 그렸어? 짜잔! 약간 요런 느낌이야? 팝업스팝업스 느낌! 인기 없죠? 헉! 인기 없죠? 여러분! 쌍기수 쌍기! 어디 어내 핸드폰 어디 갔어? 더 꾸며야 될거 같아! 뭘더 꾸밀까? 짠! 이거는 폴꾸에요, 폴꾸. 폴구. <웃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해본 건데,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어린이 그림책에 들어있던 큐방으로 된, 뭐라, 해야, 놀이 세트? 막 그런 거예요. <웃음> 딱딱거려! 복잡복잡해졌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익혀에서산 보드를 가지고 한번 집에서 그냥 뽀짝뽀짝 한번 꾸미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편에는 어떤 거냐면 책상을 한번 이제 다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하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샀어요. 너무 예쁜. 이렇게 정리함. 또. 여러분, 이런 그 빈티지 아이들인데, 이게 어디서 샀는지 알아요? 여러분, 깜짝 놀랐다 진짜 2천원 밖에 안 해요. 하나 2천원 밖에 안 하는 건데,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컨텐츠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네, 안녕.